안녕하세요 쏘언니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빠밤 바로 보리새우 부추전 이에요 완전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재료 준비부터 시작할게요 양파 반개, 당근 4분의 하나, 땡초 하나를 채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반죽은 부침가루 1컵, 튀김가루 1컵, 전분가루 2큰술 물두 컵,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세요. 반죽을 하고 나면 묽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 딱 좋은 농도예요. 부추는 여섯 등분으로 잘라주시고, 반죽에 부추와 채소, 그리고 보리새우 한 컵을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보리새우 입자가 작아서 그냥 바로 통으로 넣었어요. 예쁜 색을 내기 위한 홍초랑 감칠맛을 내는 멸치액젓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려주세요. 저는 예쁜 모양 한번 내보고 싶어서 사구팬을 구입해봤어요. 근데 뒤집는 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웃음> 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익으면 뒤집어주시고 기름을 한번 더 둘러주실게요. 맛있게 잘 익혀주시면 끝! 보리새우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 바삭한 부추전이에요 바삭바삭한게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만난 부침개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